그 다음에, CAD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설득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솔직한 얘기로 저는 뭐 빔을 한다고 했을 때 빔을 굳이 레빗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CAD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분들이 고수하는 이유를 좀알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분들과 결국은 그분들이 고수하시는 이유들이 단순하게 했던 걸 하니까라는 거가 그냥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경우 주... 있... 저는 주변에 한국에 계시는 저희 형님들이 거의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잘이해아 그래서 근데 이게 음. 내가 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아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건물이 제대로 지워지고 퀄리티가 좋으면 음. 뭐한 편에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걸 그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인 회사에서는 그치, 굳이, 굳이 넘어가야 되냐 그렇게 thing. 생각하시는 거가 이제 이해는 된다 하죠. 이제 물론 그거를 어떤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바꿨을 때 그거에 플러스를 알파를 낼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 보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 신경쓰지 마세요 그니까 신경 안쓸수 없어 아 신경 안쓸 수는 없겠죠 왜냐면 회사 가면 아, 그거 하고 네. 저거 하고 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회사에 가서 B라는 회사에 가서 둘이 다 달라 어떤 또 CAD 라 그래 거기에 맞춰서 그 하다가 내 미래를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거예요? 아, 그 아니잖아요 그 미래의 문제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웹이슬 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만약에 뭐 하는 일에 따라서 모르겠어요. 정의하기에, 내가, 에이. 나는 레빗가이야, 만약에. 에이 회사에서. 에이. 에이. 에이. 근데 저분들이, 에이. 에이. 캐드를 고수를 한다는 얘기는, 에이. 에이. 내가 하는 작업을 에이. 에이. 아무 의미 없이 만들 수도 있거든. 요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형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난 레빗가이야. 그리난 레빗을 잘해. 우리 레빗이 미리라고 믿고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레빗을 쓸수 있는 회사로 가던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기본, 걔네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레비스를 빠르게 만들어서, 캐드파일로 납품해주면 되잖아, 회사 내에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예상, 뭐냐면, 근데 예상, 그 캐드파일로 <웃음> 납품하는 아, 게, 아, 또 거기 문제 생긴다, 이거잖아요. 그니까 예. 그러니까 러 이게,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점점 바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시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음, 음, 음. 아, SM 마찬가지니까, 처음에 레비스 쓴다고 하면서,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게, 뭐, 하여튼, 뭐 마지막 날 누가 그쵸. 뭘 어, 엄하게 싱크해 가지고 다 날아가는 용들도 많고 지금도 많이 남아 많이 남아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한다라는 표현을 뭐하지만 그걸 같이 어쨌든 내 사이드와 저쪽 사이드를 같이 가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남준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분 그 이쪽 베이스의 문제점들을 이쪽 음. 베이스에서 야금야금 야금 가는 방법밖에 음. 없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네. 하면은 그냥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 배우고, 어차피 난 랩이 깔고, 난 랩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1년, 이니 평생 있는 직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웃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그래요? 생리적으로, 그냥. 아, 저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회사 생활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싸우긴 싸웠는데, <웃음> 결국에는 내가 그,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걸 맞춰서 해주고 내가 믿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내미래 투자하는 거는 회사 가지면서 내가 미래 투자 공부를 못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해되시죠? 제가 어떤 네. 말씀인. 근데 네. 저도 형 네. 말이 이해가 돼요. 그건뭐 기본적인 거고 회사에 가면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월급 받으니까 이것저것 뭐 하지 말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미래랑 내가 원하는 그림을 내내 내 어떤 미래 공부를 못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성향이 뭐, 다른 네. 것 같기도 해요. 네. 형이. 랑 되게 어려 어려운 부분인 게 저도 네. 느낀 거지만 이렇게 이게 어 아니요 시계, 안 어려워. 이게, 아니, 이게 어떤 <웃음> 알아? 이게 이게 대다수의 경우는 네. 예를 들어. 그래 옛날 옛 사실 이게 지금 요즘은 이런 일 이런 거 갖고 디벨트 할일 거의 없는데 과거에 생각해보면 캐드냐 래빗이냐 갖고막 싸울 때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죠 저는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분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분들을 이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치. 내가 하고 싶은 하고 일이나 맞습니까? 어떤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컴퓨테이션이나 이런 거는 할 시간도 없어지고 그분들한테 랩이 관련돼가지고 질문 답해주기 바빠가지고 돌아다니다나 아,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은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싫죠 저는 그 하다가 딱 판단이 될것 같아요 난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럼 딴 회사로 가거나 저는 저는 캐릭터 가 그랬,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쉬운 결정은 또 아니니까. 아, 그건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좀더 미래를 위해서 셀피시 해줘야 된다. 그죠? 아, 근데, 근데 <웃음> 모르겠어요. 거꾸로. 아무도 책임 안해 아, 근데 거꾸로. 그런 경우죠 거꾸로라기보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도, 그 내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네. 일단은, 회사에서는 나를 밀어줘. 무슨 네. 말이냐면, 회사에서는 네. 내가 하는 방향이 맞다고 해. 그래서 나는, 오, 되게 회사의 방향성에 침범해서 되게 맞아.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음. 그게 그런 모습이 꼴보기로 나 건지, 음, 음. 아니면 그분들이 진짜, 정말 캐드가 자기는 뭐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고 믿는 건지 모르지만, 나를 도와주지를 않네? 내가 음. 뭘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같이 가지를 않아. 음. 그러면은 되게 고민이 될수 밖에 없어. 아니,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거기서. 그다안 되면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그쪽에 맞추거나. 아니, 근데 <웃음> 어디를 가도, 음. 어디를 가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했다고 하면 음. 그러니까 제가 형님 그러니까 그걸 굳이 굳이 네. 진짜 회사 쪽난 이렇게 생각하는 게 c a 를 하잖아요 어. 그러면 속된 말로 캐드 링크를 조금 초반에 많이 허용해줘 음. 그러니까 뭐 캐드 어쨌든 캐드 작업을 하시잖아요 캐드를 음. 갖다가 r e v i 인포트를 해가지고 음. 모르겠어요 최종 도면을 음. 어디서 제네레이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어쨌든 r e v i 같이 들어가면 음. 어쨌든 r e v 에서시 세팅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는 걸 갖다가 캐드에서 링크를 하든 그러면 초반에는 울며 겨자 먹기든 뭘든 모르겠지만 캐드 링크를 조금 더 허용을 해주다가 음. 그 캐드 링크를 갖다가 허용을 해주는 측면을 프로젝트 진행 을 진행될수록 조금 조금씩 그더 레빗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캐드 포션은 정말 디테일 뭐 예를 들어 뭐원투5 뭐, 뭐, 뭐, 뭐, 50 50그 아래로 원투뭐말 그대로 뭐 5나 10에 정말 디테일 정도만 담당하게끔 음. 그렇게 점점점점 포션을 갖다 캐드 포션을 남겨두되 나머지 부 분을 가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옮겨가는 방법도 있해는 저는 여기 이제 된다고. 질문자께서 주시는 게아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좀 저희 캐릭터를 좀 중에서도 약간 한 부분을 좀 극대화시켜서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은 오해하지 마시고 굳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굴러가는 거니까 동의가 필요하고 협업이 필요하지만 그냥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안 맞는 사람들이랑은 헤어지게 되, 마련이고, 그 다음에 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가게 되어있는 네, 예, 거야. 그러니까 예, 좀 더, 예, 회사만의 문제가 예.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전반적인 문제래가지고, 그래서 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이거 도 이런 거 네. 하나하나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아, 근데,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 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아, 근데 이게 다른 네. 걸 수도 있는 게 남주씨가 네. 하는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남주씨가 혼자도 할수 있는 프로세스 아니 근저 회사에 있을, 네. 있을 때 설계 쪽에 네. 있을 때 설계 쪽에 있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도 부딪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성세대들이라든지 거기 미리 있던 뭐 팀장님, 실장님 기존에 쓰는 툴를안 바꾸려고 래요 웬만해서는 다시 공매하고 다시 그치. 바꾸고 이걸 바꾸게 되면 내 위치가 없어진다니까요 아, 그리고 바꿀 이유를 못 찾는 네. 아니 이유가 거... 있어도 네.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스캐드 익숙한 사람들은 솔직히 라이노도 똑같거든요 솔직히 뭐, 커맨드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면 렌더링 같은 경우도 내가 예를 들면 VRA를 많이 써 그러면 그거만써고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했던 이 문제 자체는 단순하게 레벨이 좋다고 설득해서 아 어, 좋네라고 인식했을 때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유가 뭐냐 하기 싫은 거예요. 안 바뀐다니까 사람들이 다 특징이 있듯이. 아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빔 데이터를 <웃음> 통해 어떤 음. 프로세스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기 때문에 빔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만 집중하죠. <웃음> 근데 이거도 종교 전쟁이에요. 아 근데 또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 저 예전에 다시 영어처럼. 캐드라고 못할 건 없거든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게 정말 비정형 형태가 돼가지고 3D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솔직한 이야기로 캐드에 들어가고 캐드 제대로 되고 캐드에 리스트까지 쓰면 은 웬만한 걸다할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한 만약에 그 도면을 하는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때문에 저렇게 된다. 뭐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당위성을 설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Okay.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뭐 외부적으로 사실 제일 베스트는 클라이언트가 레비파일을 뭐 원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게 다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넘어가죠. 그러면 네. 이제 커리어 아니 커리어 말고 다시 우리 앞 부분 갈까요? 앞 부분은 커리어는 아까 다시 그냥 짧게 다시 예,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컴퓨터션을 활용한 거나 이런 것들은 뭐다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뭐 설계사무소 뭐 어디 가면 다 디지털 디자인 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런 일들을 하고 회사마다 좀 다르기는 하는데 과거에 막랩빗탄다 그러면 정말 무슨 랩빗 아저씨처럼 뭐질는거많거든뭐 뭐 하다가 안 되면 전화해가지고 이거 왜안 돼? 그 이제 스크린 쉐어 해가지고 야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이제 그분은 정말 그런 것만 해주고 그 다음 회사에서 트레이닝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뭐 패밀리 같은 거 만들어주고 시세팅 도와주고 이런 것만 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이미 어느 정도 올드 제너레이션인 것 같고 최근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그런 뭐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그런 디자인 참여나 이런 부분들의 길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할수 있는 일들은 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은 뭐 특히나 만약에 설계 회사, 아키텍 회사에서 만약에 계속 계실 거라면 당연히 컴퓨테이션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본인의 경계는 될 거예요. 레빗은 뭐 잘해서 레빗 관련된 질문을 내가 다 답변을 줄수 있다? 그거 되게 수명 짧은 거고 당연히 컴퓨테이션이나 이런 거 개념이 광범위하긴 하지만 그만큼 기존에 있지 않은 것들을 내가 크리에이션을할수 있다라는 게 돼야 앞으로도 점점점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지. 한 오케이. 프로그램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는 결국은 되게 그거 프로그램 이상 이하가 못 되니까 그건 당연히 예, 하고 싶은 부분이 그쪽이라면 그건 맞는 방향성인 것 같고 하, 무슨 얘기가 다또막 그러면 뭐, 뭐야 지금 사실 첫 번째로 그래, 답을 아, 했었어야 네. 됐는데 코딩,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음. 하게 됐는데 맞아요 그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러그인? 그두 번째 패러그프에서 다이나모? 예, 다이나모 파이썬 같은 경우를 선호한다라기 보다는 뭘 선호한다라는 거 이전에 그 같이 결국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만든 코딩이, 코디를 딩코 과연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느냐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것 같아 예를 들어 다이나모 유저가 좀돼 만약 프로젝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각자가 다이나모를좀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기본 베이스를 다이나모에도 놓고 거기서 커스텀 노드를 갖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예를들어 만들게 되면 만들어서 디스트리브를 해가지고 다,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음. 시사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대개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게 래빗이다 그러면 일단 유저베이스로 따졌을 때다이나모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식의 하나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좀더 뭔가 스크립팅 관련 스크립트 개념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음흠. 그럼 그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해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식의 활용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음. 그럼 그 목적성을 봤을 때 이게 활용도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게 예를 들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활용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거를 어떤 형태든 뭐 플러그인 작업을 시키든 여러가지든좀더 지네릭하게 만드는 방향성을 잡,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초반에는 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유저가 많은 게 좋은 게 그만큼 피드백이 많고 그만큼 활용도에 대한 어떤 어 이거가 어디 이런 이런 이런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정보들이 생기니까 음. 만약 에레비 레빗 베이스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이나모 베이스가 유저가 많으니까 다이나모 형태로 많이 그걸 뿌리고 그중에 이제 가장 빈도가 높은 것들을 추리고 거기서 뭐, 뭐가 좀 예를 들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런을 했는데 뭐, 뭐 한두 컷도 없이 오래 걸리고 특히나 다이나모는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대시보드도 없어가지고 막멍 때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키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모르겠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던가 아니면 다이나모의 어떤 일정 부분을 컷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커스텀화이 툴로 만들어 준다던가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가는 것 같아요. 효율성은 떨어질 때 유저가 많은 것을 시작해 가지고 응. 거기서 효율성을 찾아가고 나중에는 그거를 조금 더 지네릭하게 만들기 위해선 응. 조금 더 스페셜라이즈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사실은 뭐 많은 유저가 있다기 보다는 내가 더 많은 QAQC랑 이벨레이션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게 문제니까 응.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의 다이나모드 그래스앞로 가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플러게이기발을 하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제 어쨌든 제 영역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그래픽스 쪽이라든지, 뭐, 데이터, 아니면 뭐, 지오메트리 쪽, 이쪽을 계속 공부하고 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C++나, 뭐, C샵이냐, 파이썬이냐 자바 이런 거 떠나서, 하다 보면요,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래빗시던스케치업이던 라이노든, 뭐 다이나모든, 뭐, 그라소퍼든, 그, 보여요. 그 뒤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느껴지거든요. 마치 의사들은 딱 보면 안 되잖아요.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이게 다 그나무의 그 법이에요. 그냥 명령만 바뀌지, 사실 뒷단에서 뭐가 돌지 그냥 예측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이해하면 그걸 그냥 만들면서, 만들어서 쓰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럴 여긴,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진인짬백이 워낙 넓고, 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또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당장 내가 뭐한 1년, 2년 힘딱줘가지고 하면은, 끝나는 문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단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희찬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레벨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가든 거기서 거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해 신호를 볼줄 알아 그러면 어디든 다갈수 있잖아요 그냥 그게 약간 바뀌는 것 뿐이지 그펀드멘탈은안 바뀌거든요 내가 서울에서먼 운전했다고 부산 모, 운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 체계 이해하고 있고 차 이해하고 있으면 다 가능하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일단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단계를 가는 게 제일 좋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오메티라든지 그래픽스 쪽을 공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희찬 형이 형이 말씀하신 결론이랑 비슷해요 결론이랑 비슷한데 이제 과정은 형은 이제 이쪽 제이 사이에 드 설명해 드렸고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렵다 어쨌든 <웃음>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이나모나 뭐 그라스워포나 아무래도 이렇게 가장 프로토타이핑이 빠르게 할수 있는 걸 하세요 빠르게 프로타이핑을 토 빠르게 할수 있는 거.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호랑이를 잡는 도끼로 뭐 닭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이 간단하고 빠르게 끝내야 된다 그럼 다이나모로 하세요 왜냐면 다이나모가 제가 알기로는 그빔 데이터 갖고 오는 것도 편하잖아요 파이썬으로 갖고 오는 것보다 막 데이터베이스 불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또뭐 되게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모를 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경우에 아마 겪, 많이 쓰시는 분들, 분들은 겪을 수 있어요 그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모르겠어요 그게 사이즈 문제인지 네.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다이나모 스크립은 되게 단순해 그리고 예를 들어 몇가지 뭐 csv 파일이나 이런걸로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네. 그리고 패밀리 뭐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 런 해가지고 제너레이스를 하는 것보다 처음에 딱 이거 다 디스크렉션 해가지고 하고 런을 해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으로 백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먼저 읽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커넥을 한 다음에 런을 하면 훨씬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시간을 다졌을 때딱 연결해 놓고 눌러가지고 데이터 불러온 다음에 프로세싱이 진행되는 거라 데, 노드 끊어놓은 다음에 데이터만 응.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런하면 얘가 불러온 걸 다시 불러오지 않고 그거 이제 불러온 네, 것 다이너머가 딜단에서 어떻게 도는지 그러니까 그걸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1분만에 응. 되는 게 어떤 게2 0분도안되고 이런 응. 경우가 있는데 그, 그런 거 겪으면 그거에 대한 좀 원인을 계속 지집약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 집착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서 같은 경우도 컴퓨테이션이 헤비한 것들은 일단 데이터 칼큘레이트한 다음에 그걸 데이터 땜으로 가다 온 다음에 그걸 그냥 인터널라이즈가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 특들이 <목소리> 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면은 다이나모로 일단 은 시작을 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넘어가서 말씀하신 것좀지네딕한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항들. 그런 것들은 이제 코드로 짜놓는 게 편하죠 그치.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우리가 이제 뭐 협업, 업, 그러니까 협력 업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팀이랑 하, 협업을 할때 파일 자체를 나누기가 쉽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제로터치로 인플레멘테이션 하, 해가지고 플러그인 형식으로 갖다 배포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코딩을 선호해요 코딩이 훨씬 빠르고 편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가 어, 훨씬 더 좋아서 다이나모라든지 그래픽컬 인터페이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정신 없고 볼 때마다 머리 아프고 그래가지고 저는 파이썬을 선호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 될것 같아요. 다이나모를 시작하고 파이썬으로 그 지네릭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플러그인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제로 터치에서 시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 코딩으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그쵸 그러니까 그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포인트는. 이게 그냥 많은 사람이 결국은 이제 쓰라고 만드는 거니까, 음.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약간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다이나모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더 쓰게끔 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음. 그냥 굳이 그렇게 할, 안 해도 되는데, 프로젝트에서, 어, 여기는 이렇게 다이나모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런지 세션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은, 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때만으좀 개몽할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그 사람들을 좀 끌고 가면 뭐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들을 다 같이 끌고 가서 그런 플러그인을 개발하는데 동참하게끔 하는 거를 다 같이 가면 훨씬 제일 제일 베스트죠 근데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고, 고, 것들 그리고 몇 가지 그런 자, 단, 자잘한 것들은 본인들이 이제 다이나모를 조금씩 쓰려고 하니까 근데 거글을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약간 매니지먼 측면에서는 많은 유저들이 할수 있게끔 대신에 이제 디벨롭 측면에서는 효율성 있게끔 그러니까 네. 그 트랜지션이 중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게 쌓이고 요거는딱 우리가 플러그인을 해서 전사적으로 쓰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 음. 측면에서 써야 되겠다 음. 그러면 딱그 플러그인 개발로 가고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본인이 지금 같은 팀에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이거를 짓고 혼자서 다 하고 계신지 네. 아니면 그팀 안에 어느 정도의 구성원이 협업이 가능한지 그거에 따라서도 어떤 식으로 일을 갖다 나누든가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음흠. 그냥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네. 오늘 한얘기들 되게 많은데 이게 단순하게 내가 이거를 빨리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잡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넓게 길게 한 10년 한 5년. 아니 그게 그게 바꿔 잡고. 말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게 그 회사와 여러 가지 같이 음. 일하는 환경의 문제고 그런 업계의 문제고 여러 가지 것들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처럼 어 나이가 나는 지금 완벽하게 테크놀지들 준비돼 있는데 이걸 막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이제 막 설득을 하든 아니면 막뭐 물건을 팔든 이게 끌어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에서 되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컴퓨테이션 코딩이라든지 네, 뭐 있고. 지오메트리 부분도 그렇고 이게 단순하게 뭐 1년 2년 해서 될게 아니니까 네. 왜냐면 주업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설계도 해야 되고 뭐 빔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넓은 호흡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진짜 높아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후배들 상담 많이 받, 받아봐도 제가 제일, 제일 많이 안 되는 거는 환경 탓이거든요 왜냐면, 환경은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냥 환경 탓을 하는 거지. 내가 그냥 더 다른 솔루션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환경 탓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 미래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거죠. 한 10년 뒤에 거울을 바라보고, 나한테 정말 환경 탓이 이래서 과연 그걸 못했냐고 라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다내 안의 문제니까, 그런 것보다도 좀더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 던지고 되는 부분들 찾아서 최대한 이렇게 예. 어쨌든 전쟁이니까. 맞아, 아니 그게 기회가 한 마지막으로 자, 똑같은 일또 하자는데 만약 그냥 오늘 오늘 나의 하루를 반추해 보면서 마무리를 나, 내 코멘트 마무리하면 이게 저도 항상 느끼는 거예요. 뭐 아까 캐드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시 거고 저 비슷한 관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러죠. 지금 이번 주에 내가 가, 겪은 거 뭐냐면. 음흠. 예를 들어 지금 연휴 동안에 그때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디벨롭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코디네이션 관련된 게 필요했어요. 프로젝트 복잡하니까. 그래서 레빗이랑 네비스 월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네 네비, 네비스에서 나타난 여러 클래시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기서뭐 여러 가지 그런 툴들을 만들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훨씬 더 네비스와 레스을 갖다가 쉽게 쉽게 일하게끔. 네비스가 뭐예요? 네비스 월스라고 이제 뭐 코디네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모델들 컴파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리뷰하는 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 파퓰러한 폭포. 아, PDF 소프트? 같은 건데, 리리 버전으로. 그런식의, 뭐 그런 개념이죠. 음. 그래서 그지, 근데, 네비스에서 여러 가지 그런 클래시 테스트나 이런 게 가능해요. 이제 그걸 리포트를 만들고, 이제 레비스에서 그걸 이제 말 그대로 모디파일 해야 된다면, 그 인터페이스를 좀 쉽게 만들려고, 네비스에서 만 만들, 뭐, 하나, 예를 들어, 또 하나 플러그인 얘기하면, 오늘 만든 건데, <웃음> 네비스에서 만약에 그, 그 뷰를 만들고선, 그걸 갖다 이제 레비스로 넘기려면, 뭐, 스위치백이나 이런 형태의 기존의 그런 툴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쉬,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실제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만들었어 하여튼 뭐가 됐든 여러 가지 툴들을 뭐뷰뭐 트랜스레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트래킹도 하고 히스토리도 점검하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요새 이 얘기 나오는 게 레비스토라고 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레비스토라는 걸까 약간 네비스웍의 뭐 그런 역할도 하면서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식의 코디네이션의 좀 툴들이 있어. 그래서 뭐 음. 막 예를 들어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코디네이트하는 거에다가 막 태그도 달고 음. 서로 간에 리얼타임으로 막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하고 음, 음. 그런 식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레비스토라고. 근데 내가 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개발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펑션들을 내가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얻는 게 있었거든. 음.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지, 이미 지금 릴리즈가 돼가지고 나온 커머셜 프로그램이잖아요. 음.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냐, 아니면 네비스 워크스 베이스에 내 플러그, 내가 개발한 플러그인을 할 거냐.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생각해요. <웃음> 아니,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음. 고민할 건 아닌데, 에, 에. 회사에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레비스토를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그룹 집단 때 생긴 거예요. 자기네들 음. 경험이 있는데 뭐 괜찮았다. 물론 음. 다 자기 경험에 의한 거지만. 음. 나는, 나는 나름대로 네비스 워크스 베이스의 프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 여러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한 뭔가 다른 그런 커스터마이징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해서 과연 이두개 가지를 갖고 뭘쓸 것이냐 이걸 갖고 지금 약간 지금 사람 뭘 올라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게 내가 이걸 테이블에 올리고 사람들한테 디스커션을 해야 돼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제오늘 내가 계속 한 거는 이 앞에 네, 그 네비 소 관련돼가지고 내가 이제 했던 것들을 파워포인트로 다 때말로 이제 찌라시를 만드는 거야 이거 예게 음. 좋고 이런 장단점 장단점 레비스토에서 지금 현재 프로바딩해고 있는 여러 펑션들의 장단점 장단점 뭔가 훨씬 더 내가 개발, 제가 개발한 것보다야 이쪽 부분들이 훨씬 여러가지 인터페이스나 여러 것들이 더 그런게 있죠 뭘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내가 나도 지금 사실은 이거를 잠깐. 지금 실무에서는 레비스토어를 지금 확실히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써봤다라는 사, 그룹, 그룹들이, 어, 이거 갖고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 입장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나는 지금, 그거 이거 하고 하라고 하면 되잖아. 네? 하고 하고 해야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럼 플랫폼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리뷰하는 네. 플랫폼으로 쓰고 있는데, 네비스웍스라는 프로그램을 리뷰 플랫폼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네. 레비스토어를 갖다가 쓸 것이냐, 네. 이거를 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거는, 저희, 그러니까 그건 형이 이제 가령, 장단점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 내가 이 랩이스토라는 리미테이, 거에 대한 게 리미테이션이 이거 하니까 <웃음> 이거를 갔을 땐이 리미테이션을 우리는 커스터마이즈 된 툴은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면 우리는 이게 프로젝트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 근데 제그죠 내가 얘가 내 얘를 한 번도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게 뭐 이렇게 할수 지금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가 다 하고 나의 지금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얘로 가는 게난좀 편하잖아 왜냐면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음. 트러블 슈링을 알고 있는 게 있고, 음. 어떤 부분이 생겼을 때 내가 트랙할 수도 있고, 음. 예전에 왔던 거랑 비슷한 거야. 음. 근데 내가, 나도 항상 얘기하지만, 얘가 더 완벽한 부분이 있으면 난 굳이 얘를 고집하고 싶지는 않아. 그 단계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그 최소한. 단계까지는. 그리고 오히려, 이거에서 <웃음> 네. 생기는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얘를 더 인해싱하고 할수 있는 방향을 가고 싶지, 음. 얘와 계속 컴퓨팅하면서 나 시간 소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개발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면은 내가 그냥 이 프로젝트 끝나기 위해서 이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툴로 쓰고 끝이냐?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지만 이게 계속 문제가 생겼어. 이게 코먼 에 r 리 a 가 있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 회사 차원에서 뭔가 이거를 계속 딜링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거냐? 저는 만약에 형님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네비스웍 모르겠어요. 아, 네비스웍이라는 게고 뭐레비스 아. 레비스토라는 어쨌든 그게 <웃음> 회사에서 주는 차원이 회, 프로그램에서 주는 프로바디 이 되는 걸 로도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면 나쁘지 않고 그렇지만 만약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원한다고 한다면 원한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는 게 100% 맞죠. 근데 지금 네. 이그 저쪽 사이드 다른 쪽 그룹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그 매니저는 얘를 음. 지금 밀고 싶은 거. 그게 왜 그러냐 잘 몰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부분이. 물론 그런 것도 있어. 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이거를 해서 지금 내가 이거를 내가 월요일 날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얘를 푸시하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음. 아니면 되게 그냥 나열을 해놓고 그냥 봐야 될지. 솔직하게 내 입장에서는 뭐 얘를 디벨롭하는 거는 뭐일적인 측면에서는 더 확신한 게 있으니까 음. 더 갖고 싶은데 음. 내 욕심은 내가 왠지 뭔가 모르는 분야가 생기니까 나는 오히려 그러면. 예를 하면서 문제,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 내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매니징하는 측면에서는 예로 가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로 가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오히려 알고 싶은 것도 있어 저는 제 이게 뭐 맞지는 않지만 제 경험을 살짝 말씀드리면 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저도 야 이거 기존에 라이브러리 있잖아 이거 갖다 쓰면 네. 더 빨리 하잖아 규도 그 주장인 거 빨리 하잖아. 그리고 왜왜 왜 리인벤팅 희를 하냐. 왜밖퀴를 재발명하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다음에 이것만큼 더 안정성 있게 만들 수 있냐. 이 문제가 항상 부딪히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싫다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가지고, 한 일주일 있으면은, 뭐가, 나오 나와 보이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커스터마이징 할때 시간이, 그래프가, 제, 저, 저기 그려놓은 그래프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처음엔 빨라지죠. 근데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 프롬 스크래치를 만들 능력이 되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협업을 하게 됐을 때, 속도가 뭐가 빠를까요? 물론 처음, 처음에는 느리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이런 얘기 했거든요 There 랙 s no black box in front of m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앞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제가 만든 트럭이 왜냐면 다 아니까 다 컨트롤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고 뭘 갖고 가, 쓰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오만 가지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툴을 개발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정석대로 개발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저 오만 가지 트릭에 트릭에 대해서 우연과 우연을 만들어서 뭐가 나오게끔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뭔가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뭔가 툴을 만들고 할 때, 이 툴이 어디까지 쓰일 거냐. 근데 그냥 쓸 경우에는 뭐, 니, 그 니즈, 가 그 뭐라 얘기해야지? 되 사용자 원하는데도 해서 주면 끝인데 이게 만약에 회사의 어떤 프라이그 프로덕트 되고 뭔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퓨처에 이런 게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따라갔다가 개고생해요. 진짜로. 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진에책임안 져요. 아, 된다면 왜안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갖고 저는 그부터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다 잘라요.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리고 너, 그리고 너 나중에 이런 거 이런 거할줄 거 아니 할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 없는데? 그래? 그럼 저 과거에 너이러이런거 있었지. 그때도 이런 계획 없었는데 하여튼 뭐 이건 말장난이고. 하여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게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디렉터나 사장단은 몰라요. 그 뒤에서 어떻게 도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하고 맨싱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약간 오프타픽이긴 한데 그 맞춰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웃음> 양날의 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네. 약간 예, 워낙 그 논쟁적인 부분들이어서 그 나는 약간 그리고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는 걸 항상 좀 좋아해서 아, 근데 저는 형한테 이제 권해드리는 게 프로그램 배우지 마시고 코딩하세요 진짜아 근데 이제 내가 역할이 딱뭐 뭐 예를 들어 그 회사에서 내가 코딩을 할수 있는 <웃음> 시간적인 여유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툴스도 다 스크립팅이 있거든요 그걸로 다컨추롤 하는 거죠 그게 심편이에요 뭐, 근데 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도 하냐면은 저가 지금 하는 방식인데 뭐 래빗, 라이노, 마야, 다이나모 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지오메트 데이터를 다잖아요 그럼 다 벡터라고 결국에는 그럼 얘네들 내가 하나의 키로 컨트롤 할수 있는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웹,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글라스워퍼 같은 경우도 어떤 플러그인 딱 클릭하면 이게 데이터가 외부에서 돌잖아요 그게 딱 그런 케이스에요 그러면은 할수 있는 게더 많아져요 그리고 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작업들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 라이브러리가 구축되어 있다고 친다면 왜냐면 거기 안에 플랫폼에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빗에서 이렇게 커버가 돌어왔는데 슬라이스가 안짜리그그그 프로덕트, 그, 그, 그, 그, 프로, 그, 프로덕, 그 지오메트리 엔진의 문제거든요 근데 갖고 나와서 내가 내 엔진을 한 다음에 아웃풋만 쏴주면 끝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풋 아웃풋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 아키텍처 디자인에 따 다른 거니까. 근데 이건 이제 너무, 너무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 쪽으로 나간 건데. 그래, 내가 그래벨이 아이디어가, <웃음> 아니야, 아이디어가 그렇다고. 그래디어가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네.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근데 뭐 현실. 소프트웨어는 네. 공부하면 네. 계속 없어지고 없어지고 근데 하니까. 그래도 그래요. 근데 그래요. 현실에서는 이제 뭐, 나를 디벨롭 할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시간도 당연히 베스트지. 근데 결국은 이제 그쪽 네. 사람들이랑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 그리고 만약에 가장 우려되는 건 그,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뭐, 가장이라기 보다, 이제, 항상 어쩌, 어떻게 보면, 책, 갖고 가는 책임인데, 그쪽에서 어떤, 예를 들어, 에랑 지금, 만약에, 당장 월요일에, 그, 레비스토라는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쓰자고 해. 그래서 내가, 자, 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가자. 그래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려고 네.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문제가 생겼어, 부터 다시.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제 그렇게 가. 근데, 예를 들어, 예로 했어. 문제가 생겼어. <웃음> 내가 모든 걸 다시 또다시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나도 좀 고민이 되는 거야 과연 내가 이거를 가끔 과연 끝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줄수 있을 시간적인 이유가 있을까? 음. 그것도 하나고 그러니까 음. 뭔가 여러 가지 거를 좀 생각을 해서 고민해서 주말 동안에 아까 그레비스토를좀 좀 딥하게 좀 찾아봐야 되는 것도 좀 있고 거기서좀 문제점이 되는 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게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항상 뭐 그런 식의 뭐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서로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항상 싸워서 프리젠테이션 해야 돼요 파워포인트 하루 종일 파워포인트로 네. 막 그럴싸하게 만들려고 막 거의 뭐 그런 식으로 미팅을 네.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항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아까 질문해 주신 분도 뭐 캐드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때뭐 어떤 뭐 원론적인 거가 이게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조금 그런 식으로 좀할 수밖에 없어요 <웃음> 항상 클라이언트 대야 하듯이 그렇게 끌어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년 2년 3년 뒤에 내가 돌이켜 봤을 때 변화가 없으면 <웃음> 돌이켜 봤을 때아 내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 하루 하루가 좀더 셀피시하게 미래의 나한테 조금 더그 경험적 측면이라든지 지식적 측면에서 좀더 이렇게 소모적인 거 말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햄버거 붙여 그러면 똑같은 일에 대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뭐 이거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게 10년 누적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더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그것만 그 조금 저는 좀셀프시하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또 마지막 또 거기 얘기하면 <웃음> 그리고 나, 내가 그 옛날에 되게 그런 거에 대한 그일던게 아, 내가 어. 내 방식을 고수하는 거 좋은데. 아니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거에서. 아니에요. 만약 매니저가 되는 측면이 되면. 또 어느 순간에는 같아. 또, 그냥 저 사람의 얘기를 또 어느 정도는 또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게 생기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수용을 해줘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순간도 생기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거. 제 말은, 로마에 가면 로마복을 따가야죠. 근데 로마법을 따르는데 그 로마법을 하여금 내 미래 그러니까 나 로마에 있다가 올 거거든? 예를 들면 영국을 가거나 한국에 올 거거든 어갈 건데? <웃음> 한국에 올 거야 예 예를, 아,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은 내가 로마법에 가가지고 내가 20대를 다 보내고 왔어 그럼 20대 동안 황금 같은 시기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로마법이 그걸 하지 말래서 안 하는 거냐고 요 그럼 다른 나라 갔을 때는 난그 어쨌든 내가 손해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 가서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 최대한 협업을 하고 해야죠 그럼 집에 와서도 시간 많을 거 아니에요? 혼자 랩이 공부해도 되고, 스터디를 하, 나가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뭐, 회, 회사를 하나 조그만 걸 만들어가지고 해도 되고, 방법은 많으니까. 하지만, 회사에서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거기 싸우는 대로 에너지 소비하고, 나는 공부 안 하고, 계속 거기에 맞춰서, 옛날에 그 루틴을 반복한다 가면은, 5년 뒤, 10년 뒤에, 나한테는 얼마큼 내가 떳떳하겠냐는.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시, 형, 알잖아. 회사 생활에서 남는 게 뭐예요? 경력밖에 없다니까요? 형님 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해서 끝. 진짜 저기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자기 거 챙겨 나와가지고서 커리어 관리해갖고 형처럼 이렇게 회사도 점핑점핑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인터넷을 찾아서 가지 않으면은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저는 그 노파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문제, 문제점이라고 얘기해보다도 그러니까 기존의 틀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 틀들을 맞춰서 가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틀을 이렇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너 뭐.. 네, 예를 들면 내 흥미가 뭐니 야 너는 뭐가 정말 좋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너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다직업군을 이야기해요 제가 이걸로 비디오 드들려고브레인스토밍까지 해놨는데 한몇개 전에 해놨는데 직업군을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직업군이 자기 꿈이 될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저는 뭔가 만드는 거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레고모로 만들고, 컴퓨터 건축, 그래서 건축도 한 거고, 그래픽스도 그렇게 한 거고, 뭔가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뭔가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계속 이렇게 저걸 해오는데, 젊은 친구도 보면 심지어는 제 조카, 조카, 아, 제 심지어는 제 조카를 봐도, 너, 11살짜리 꼬맹이한테 같이 피자 먹는 것도 물어봤죠. 난 의사 될 거야? 모될 뭐 거야? 모될 뭐 거야? 다 그거 왜될 거냐 물어보면 돈 많이 벌잖아. 딱 이런 식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건축학교라든지 가봐요, 젊은 친구들도. 뭐 하려고? 다 건축 샀다고, 열심히 건축, 건축 샀다고, 그 다음에 뭐, 뭐, 알잖아. 뻔한 그 답들. 예? 어, 뭐 하고, 뭐 하고. 물론 그것도 맞긴 맞는데, 거기 안에서 좀더 이렇게 나만이 할수 있는 어떤 유니크한 부분들이 있고, 내가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비임을 개발하고, 비임을 공부할 때도 성향과 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거의 90%의 어떤 인력들, 건축가들, 학생들이 걸려나가는 것들이 다 그거라니까요. 저도 한국 돌아가 봐요. 애들, 설계한 애들 보면은 다 이런 얘기예요. 야, 니가 한국 시장을 몰라서 그래. 한, 한내 친구들, 뭐한 10년, 20년 한 애들 보면은 막 지, 진짜 그냥, 그냥 좀비예요, 좀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회사 나가서, 주말 나가서 야근해주고, 일해주고, 도면 주고. 그냥 아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다기 보다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냥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몰라냐는 거죠. 어느 조직이나 다 가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 내가 왜 형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아 근데 이게 지금 <웃음> 아 근데 이게 그냥 현실과 이상해. 현실과 이상이고 그분들도 항상 <웃음> 아, 죄송해요. 가슴에는 아니, 가슴에는 뭔가가 <웃음> 있는데 그게 어려운 뭔지는 거. 뭔지 는 알겠죠. 그런, 쉽지 네. 않아요. 근데 뭔지는 알겠죠. 아, 뭔지 어, 아, 이 아, 뭔지는, 뭔지는 알겠는데 해야. 이제 그런 포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네. 그런 변화가 뭔가를 나를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도 있지만 네. 그런 변화 때문에 내가 집중하지 못한다고 <웃음> 생각할 수도 <웃음> 있는 여러 가지. 모르겠어. <웃음> <있어. 웃음>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고. <웃음> 과연 아니, 그러니까. 저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웃음> 그런 거를 좀더 이렇게 주지시켜주고 싶다. 이거 저는 선배로서. 뻔한 네? 거. 한 발짝인 것 같아. 내 주변에 보면. <웃음> 원래 가던 메인스트림에서 한 발짝 살짝 옆으로 간 친구는 거기서 계속 다른 그 발자국이 없는 데를 찾아가는 거에 주저함이 없는데 메인스트림을 계속 가는 사람은 한 발자국을 나가는 게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를 내린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웃음> 이게 그렇죠.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회사를 다니는 것 자체가 그렇게뭐멍때리고 그렇죠. 다닐 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그런 거 아닌데 저는 얘기한데 <웃음> 나도, 나도 남, <웃음> 내가 남주 씨를 능, 맨날 만나면서 느끼는 에너지는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도 내, 나 스스로 평가하기에 뭘 해보려고 하고 왔는데도 그렇지만 남주 씨만큼 그렇게 막, 막, 이렇게 가지 못하거든. <웃음> 어떻게든 여기서 그냥 간, 이, 메인, 이, 이리로 가긴 가돼. 그냥 여기서 뭘뭐 이렇게 좀, 한 발짝 덜 가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할 끊이지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갔다기 보다도 저는 한 길을 쭉 가고 있는데, 그한 길이 시대라든지 내 관심사가 계속 자라남에 따라서 이제 더 그게 구체화됨에 있어서 약간씩 다른 식으로 표, 그러니까 표현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그냥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들 안에서 내가 거기다 위탁해서 간다는 거는 너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하지? 음, 좀 이렇게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를 다니고 정규적인 어떤 그런 메인스트림을 갔다고 해가지고 무책임하다는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뭔가 쭉 가냐 안 가냐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아는 예전에 그 동세형이랑 라그 형이 서울에 있는 그뭐 K대학교에서 수업했을 때 제가 몇번 갔었어요. 가서 얘기하는데, 학생들의 90%가, 90%는 좀 그렇다. 7, 80%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무원 준비한대요. 바로 공무원 준비, 건축학할 생각도 안대요. 건축과가.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그런 길,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이 멘탈리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참, 전투력. 그거 어리... 아, 참 그거 한게 예를 들어 남주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 하는 거 있어서 가만히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아키텍처에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계속 있었을 때보다는 내가 이걸 함으로써 지금 상황이 더 나아졌다. 뭔가 를 하면서 계속 나아진다, 나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아진다는 거는 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내가 하는 꿈을 꾼다 이런 걸 떠나서 음. 속된 말로 돈이라도 더 번다 이런 게 생기니까 추진력이 되는 건데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레드 오션이야. 음. 그럼 사실 이런 추진력을 갖기가 쉽지. 않 자, 그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저는 레드 오션이나 블루 오션이나이 가르는 개념 자체가 좀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제가 있는 곳도 항상 레드오션이었어요. 항상 레드오션. 프로그래머도 레드오션, 타 레드오션이에요. 근데, 레드오션에서 싸우면 당연히, 피 터지겠죠. 저는 항상 뭐였냐면은, 안 싸워요. 왜 싸우면 지니까. 제가 뭐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막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컴피티션 해갖고 올라온 그런 정말 똑똑하고, 진짜, 응? 그런 사람들. 부딪히면 지거든요. 전 어떻게, 저안 싸워요. 안 싸우면 어떻게 안 싸우냐면은, 항상 저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애존네요 애드온에 애드온. 예. 저도 설계할 때도 저는 옛날 설계했을 때 그때 저는 저는 그 3ds 그 3ds r18인가 알죠 맥스 넘어가기 전에. 음. 저는 그때부터 그 캐드를 공부했거든요. 제가 전 공고 때 건축 나와가지고. 그니까 저도 어 레디오션이네. 그러면 이 레디오션은 힘드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지 내가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원하고 재밌어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애드온하는 거예요. 애드온. 에존애에존 애존. 여기 회사에서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았어요 형 여기 와서도 제가 해서 결과적으로 잘된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 그렇게 이렇게 돼서 이 시퀀스가 이렇게 흘러나니까 그렇게 나오겠지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지만 가서도 레드오션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과연 내가 어떤 것들에 애드해야지 될까 안 될까 제가 10번 시도해가지고 7번 8번 다안된 케이스가 더 많아요 진짜로 그 중에 한두 개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해서 또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것들을 챌린지를 주는 거죠 그게 진짜 남주씨가 그래서 내가 되게 크게 보는 거는 그게 에너지인 게 내가 애드온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나의 어떤 엑스트라 아워나 엑스트라 시간 뭔가가 됐든 찾아야죠 그걸 거기다가 내가 기존의 것들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걸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내가 그렇다고 뭐 회사에서 이것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 에너지들의 원천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모르겠다. 그래 어렵다. 야 괜찮아 하고 딱 하면은 이거 듣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하기 싫었는데 확인 받은 거야 아 괜찮아 전 이거를 경계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이제 젊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양한 말들을 던져주는데 다양한 말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좀더 릴렉스보다도 좀더 챌린지 할수 있는 그런 거를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전 형이 얘기한 거 100% 동감해요. 그리고 다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인트가 좀더 자극적일 수 있을까? 그래, 자극해서 네. 다른 박질 할수 그래, 있을까? 그래, 나도 지금 남우씨 얘기 들으면서 나도 또 그래. 나도 그런 걸좀 찾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또 한다. 저도, 네. 저도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안 돼요. 저도 계속 계속 제 스스로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코딩, 뭐, 프로그래밍 디벨롭먼 이거 언제부터 했을, 이런 거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진짜 형편없었고 같이 공부했던 애들보다 한창 떨어졌었고 해도 안 되고 근데 그 걔네들은 지금 하다가 제가 더 잘하겠죠? 그런 부리들보다 뭐가 다른 거냐면은 저는 무식하게 계속 연습량을 계속 누적시켜서 에즈온 에즈온 에즈 해가지고 계속 다른 걸로 다른 걸로 계속 끌고 나가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 사람들은 쭉 하다가 자기네 시장에서 여기까지니까 고만하거나 여기에서 다른 거 해봤자 해서 뭐해 다시 왜너 리인벨팅 휠 해? 휠 해? 너왜 그거 해 어차피 저기 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다 합리화 해가지고 다 스탑 스탑 스탑 이라니까 결국엔요 거기가 저는 그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좀더 중요한 포인트에서좀 이렇게 후배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든요. 어쨌든 아니 그말좀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아니, 근데, 근데 맞아요. 되게 처음에 특히 딱 어느 정도 그런 시점이 피, 있는,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되게 말한 것처럼 나의 에너지가 내가 쓸수 있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음. 불평을 하거나 나의 지금 현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볼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 내가 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쓰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며. 음. 거기서 더쓸수 있는 일은 얼만가. 그거가 다 되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한 후에, 그거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걸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주 근데... 씨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저 정도의 원동력을 끌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부족하면 일단 마인드부터 바꾸고 나서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 된, 해, 하게 될것 같아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절대 형,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제 주장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순간 뭐가 전제되냐면은 언제나 그만해요. 그냥 지치기 마련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지금 이미 딱 하는 순간 이미 그거는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이미 에너지가 바닥나 저 선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가령 이런 거죠, 형. 그, 예를 들면, 우리 20대 때, 형, 게임 같은 거 하셨어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네, 오라그마 해다, 어쨌든. 저는 네.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막, 옛날, 우리 때는 PC방 가가지고, 야간 정액 끊으면은, 4,000원인가 내면은, 8시간 정도 했거든요? 새벽 시간에? 저는 그거 할 때는, 애들이랑 진짜 눈에 부딪히고막 했거든요? 이거를 오늘 8시까지, 근데 9시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 아니라, 그냥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몇번 다른 비디오를 만들어 놨지만 똑같은 일을 할 때도 제가 맨날 코딩하고 작업하고 이러니까 에너지가 넘쳐서 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닌 경우는 하다가 지쳐서 안 하고 이렇게 쉬거든요 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걸를더 열심히 해야 한다생각 절대 안 하고 내가 이거왜 하고 있고 재밌는 펑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재밌는 것도 아 이게 이거는 연결되고 저거 되면 요, 아, 이거 이거 풀리고 저기니까 저게 저기 되겠구나 아그러면 이거 하면 이거 재밌겠네 그러면 이미 그때 에너지가 올라와 있어요 이에너지가다 써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라고 왜냐면 진짜 막말로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시작한 것 동시에 이건 지치기 마련이에요 모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내가 예를 들면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쉴려고 그러는데 동생들이 놀러 왔어 형 우리 게임하자 해서 그래? 다섯 시간만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게임을 다섯 시간만 계속 봐요 아세 시간 남았네? 두 시간 남았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똑같은 래빗을 공부한다그래도 아, 10시간만 오네 책다 봐야겠다 보다가 지쳐버려요 그냥 내가 래빗을 아, 이걸 하게 되면 아, 만약에 아,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이런 것도 안 되니까 내가 이런 것들 보여주고 하면 기존에 이런 프로젝트를 바꾸고 패밀리를 만들어 갖고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주면 회사 차원에서 뭐 이런 것도 주고 만약에 회사가 날 프로모션을 시켜주면 은난더 이런 일을좀 해가지고 회사한테 이런 작업들도 해주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림들딱 그려놓고 어? 되게 재밌겠네? 한번 해볼만하네? 한번 해보자 이거 회사는 회사일이고 이건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가 한번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를 한한 한 3개월 동안 해보자 이 중에서 하나둘씩 연매가 나오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잖아 그러면 이게 재밌는 거야 재밌고 이건 더 이상 뭔가 시간을 쪼개서 할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냥 하나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유튜브 비디오 같은 거 만들 때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일도 많잖아요 할일 되게 많거든요 전 컴퓨터 항상 두 대씩 갖고 다니거든요 그때도 저도 유튜브 할 때도 이거 언제 올려요? 막 여러가지 고민을 하지만 전이 생각만 해요. 아 이거를 만약에 형이랑 이렇게 얘기한 것들잘 아카이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어쨌든 간에 건축은 항상 간에 속은 것이지만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피해서 듣고 그럼 이 친구가 또 그것들에 대해서 좀 변화를 일으키고 또 얘가 또 다른 변화 다른 변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소한 그 작업들을 했지만 시간 5년 10년 지났을 때 건축 인더스트리에서 적어서, 적어도 이렇게 저 하나 정도는 이렇게 찍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비디오를 편집을 하거든요. 힘들 때마다. 남수가 되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야. 요청약한 아니, 그러니까 그, 어쨌든, 해야지. 그게 뭐, 업앤 다운이 있을지언정 되게 <웃음> 그런 포인트에서 본인이. 그거 아니면은. 본인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거지. 그거 찾았죠, 저도. 그니까. 그래서 예. 저도 그거를 찾으라고 챌린지를 하는 거야. 후배들한테도 그랬고 그래, 나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음. 뭔가, 그래, 뭔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형도. 생각해. 형도 말은 안 했겠지만, 형도 아마 20대 미국 처음 오셔서 회사이고 여기까지 올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이제 물론 결혼, 저도 이제 결혼하면 달라지겠죠. 애 놓고 하면.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를 확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래, 것들도 항상 않나. 그래, 맞아. 요 나도 그러고 딱 처음에 <웃음> 아, 그, 이쪽 일을 하면서 회사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속된 말로 나는 일반 막 캐드 치고 있는 사람들, 아키텍트들 야, 씨, 또, 하버 GST 나오고, 뭐, MIT 나와가지고, 캐드치 고관아이냐 막, 속으로 막, 이런 식으로, 나, 뭐, 나도 모르게 막, 비아냥거리는 마음을 갖던 응, 걸수 있었고, 응. 하, 스테 평생 해봐라, 결국은 뻔하고, 똑같이. 뻔하고, 똑같이. 뻔하고, 이런 생각 했었거든. 그래서, 응. 아, 나는 이런,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달라질 거야, 달라질 거야. 그래서 막, 막, 내가 하는 건 뭐, 이렇게 써. 근데, 이 지금 와가지고 딱,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뭔가가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잘, 다 나은 선택을 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뭐, 이렇게, 뭐, 연봉이나 이런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할 때가 또 있기는 해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연차가 되니까, 그때 내가 생각했던 친구들도 지금 뭐 스튜디오 헤드가 되 있다던가, 뭔가를 다 하고 있잖아. 네. 그럼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또, 아, 이게 뭐가 그렇게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다른 별에 사는 다른 물리학을 갖고 있는 천체들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어떤 형의 스토리가 있는 거고, 형의 어떤, 계속 빌드업 해나가는, 근데 이 스토리가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예를 들면 나는 어디서 시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뭘로 왔고, 마치 과학에 따르면, 지금 21세기 과학에 따르면 우리가 단세포 식물부터 이렇게 이렇게 진화했다 치잖아요.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형은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있고, 그거를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히스토리를 고민 안 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깜짝 저 예, 후배들이 얘기해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그냥 그냥 대학교 가야 돼서 갔고 그냥 이과 문과 정해서 정했고 그래서 이거 하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것 같고 그냥 카더라 카더라 이게 좋더라 하더라 이걸로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와서 돌이켜 봐서 잘 풀린 사람들은 좋은 거고 그냥 거기서 에딱스딱 돼가지고 있는 저희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또 거기에 만족해서 또 삶을 찾고 또그게잘 됐다 안 됐다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적어도 내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5년치, 1년치, 뭐 3년치 이렇게 실무에 가면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 나가잖아요. 이 경력이 다른 경력을 쌓고, 이 경력이 다른 경력을 쌓고,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나란 캐릭터가 만들어져가는데 이것들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기 초기 때부터 어떤 좀 이렇게 일관성을 갖고 쭉 디벨롭을 해오다 보면은 내가 나이가 20대이지만 30대, 40대 사람들이라도 컴퓨트할수 있거든요. 일관성을 갖고 어떤 계속 디벨롭을 해오면 경력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좀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판단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지금 랩이시다든지 컴퓨테이션을 어,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서 듣겠지만 결국에는 형이 생각하는 랩이, 내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션을 동일하게 생각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갖고 자기들의 생,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빌드업을 하는 자기 캐릭터를 이 세상에 살기 위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여행을 갈때 이제 쓰겠죠 무기로. 그러니까 저는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왜 자꾸 레드오션을다기 들어가냐는 거죠. <웃음>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좀 뭔가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처한 상황들은 다 우리가 만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잘된 것도 만든 거고 잘못되고 되게 안 좋고 답답한 환경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실력이 안 돼서 거기 밖에 못간 거고 내가 실력이 돼서 거기 밖에 못한 거고 다 그렇게 귀결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여가지고 이것들의 남들과 똑같이 주어진 20대 30대 각각의 10년들을 어떻게 압축해서 어떻게 임플멘테이션 해가지고 회, 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환원시켜서 그걸 팔아먹냐 그게 제 생각에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빔도 그렇고 레빗도 그렇고 컴퓨테이션 다 필요 없어 <웃음> 결국에는 돈을 그래. 내가 즐겨서 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 하는 게 생각해보세요 형이 이제 그, 그런 쪽 일을 하시지만 정말 희소해. 정말 희소해. 형이랑 캐릭터가. 그래서 지금, 지금은 지금 트럼블에서아어업에서트럼블에서 아, 스카우스가 어떻게 해간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희소해가지고 막 구글이나 막 진짜 막 정부에서 스카우스가 고 점점 몸값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스, 스, 희소하기 때문에 맨날 눈에 기하지만 이쪽 인더스트리가 그쵸. 그니까 이쪽 인더스트리를 <웃음> 넘어가야죠. 그니까 무슨 말이지 네. 않아요. 무슨, 무슨 말이지 서 나도 진짜 남준씨를 만나면서 맨날 듣는 얘기는 제가 내가 항상 물론 지금 회사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조직에 있다 보니까 그냥 조직에서 나에게 어떤 그 나도 모르는 조직을 조직 내에서 나의 목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조직 내에서 나의 목표는 그냥, 그냥 맨날 남준씨 나한테 얘기하지만 그냥 그 회사의 목표인 거지 네. 그게 나의 어떤 그 인생의 목표면되면안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또 일을 하다 보면 그 속된 말로 막 회사에서 좀좀더잘 보여야 잘 보이든 뭐라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나의 목표가 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럴 때마다 그니까 내가 남주 씨를 만날 때마다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게 그냥 이거는 이거 이거라는 걸한 번씩 깨우, 깨우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다 그냥 또, 다, 그러니까 또 무슨 마치 주일날 교회 갔다가 너의 인생은 이게 아니다 뭐 이러다가 아, 그말에 너의 인생은 십자가지 너의 인생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월요일날 다시 돌아오는, 또. 돌아오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항상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친구 한국에 있는 사람들 뭐내 내 주변 사람들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그분들도 그분들의 뭐가 있는거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되게 어렵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남주씨가 말한 것처럼 남주씨 포인트 내가 이거에 즐길 포인트가 뭔가 딱 그냥 딴거 음. 너무 복잡하게 말하면 생각하면 나한테 그냥 생각만 넘, 생각만 많이 넘어가는 것 같고 음. 딱그 포인트인 것 같아 그 포인트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나의 목표가 되고 그게 나의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모든 게다 되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내가 회사의 목표가 내가 재밌어? 어? 그러면 회사의 목표도 가는 거지 음. 뭐 나의 어떤 하나의 목표의 선상이 있으니까 재밌다 음. 느낄 것 같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 회사 목표가 살짝 다르더라도 중기, 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내인프레스를 얼라인시켜서 네, 서로 있어요. 윈윈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렇고, 그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하나 그런 남주 씨처럼 지금 남주 씨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잘 하잖아요. 나의 뭐 어떤 관심사가 이거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고 그런 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요 자기가 혼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나 나를 또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음. 뭔가 이렇게 딱 포맷을 잡는 것도 하나 있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막 뭐, 응원을 해줄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하, 자기 하나의 또 마케팅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뭐 질문하신 분도 만약에, 랩뭐 레빗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있다는, 보니까 회사에서 어떤 레빗 마스터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 지금 어떤 하나의 어떤 조직에서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남씨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를 하고, 뭐,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나의 방향성은 이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동의를 구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될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어느 순간에 되게 자기 나, 내가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게, 아이 뭐 관심이 있겠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되게 지금 와서 그렇게 생각하면 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게 남들한테 막 말하기가 좋아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만큼 에너지가 넘쳐서 주체하지 못해서 남들한테 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생각 드는 거는 나도 아 그런 식의 것들을 하면서 에너지를 좀 발산을 하면 내가 에너지가 없더라도 그게 나에게 에너지로 돌아오는 남주씨가 하는 것처럼 하다보니까 재밌는 포인트를 또 찾아 가지고 하게 되고 이게 그냥 관성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시스템, 그런 거 그러니까 만들어 한 말. 발을 저길 가려면 일단 발을 뻗어주고 나서 내 몸으로 가는 것처럼 뭔가를 액션을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뭐 복권이 당첨되려면 복권을 일단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그, 뭐 그런 식의 액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히, 희준 친구랑 네. 같이 또 다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식사 네. 빨리 추진하세요 그래요 빨빨리 해고도 넘어가고 다음주 넘어가고 지금, 다음 주 우리끼리 지금 사이에, 제가 네. 우리끼리 사이에서는 웬만한 얘기는 다 어느정도 자꾸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음. <웃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음. 또 우리도 모르는 또그 그, 사람들한테 자극을 또 우리가 받게 되겠지 음. 그래요 그래요 희준이는 음. 뭐 바로 집도 멀지 않으니까 한번 해서 희준이가 희준 아, 이거 가이 한번 봤다그했어 정가요. <웃음> 희진이 <웃음> <시시년> 때문에 희진이 <얘기해>. 보고 <웃음> <시시년을> 나오라고 얘기. 오시죠. 또그 얼방 건축과 네, 도시의 디자이너 아, 네, 그 리스트. 그 친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에너지 넘치게, 되게 네. 자기 그 그거 대로 잘 하고 있고 그 친구 또 음. 여러 가지 또 조직에서도 잘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장점 그 아까 전에 뭐. 누구지? 그규환이 형. 아규환이 형이랑 통화했고, 그냥 대권이 형 같은 경우는. 아, 지금도 바쁘신 것 같으니까, 이제, 음. 이제 1월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우재형. 우재형은 답장을 피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웃음> 그 예전에, 우리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네, 오픈 디자인 테크놀로지. 네, 그냥, 우리 그냥 하면서 녹음해봐도, 뭐, 그런 얘기들 다 조금 조금씩 나오니까. 네. 근데, 그걸 누가 다 하냐고요? <웃음> 아, 그니까, 그니까 남주 씨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욕심 많이 부리지 않게, 그냥, 그냥 레코드 하고, 그냥 너무 이렇게 막 편집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신경을 좀덜 쓰고 그냥 그냥 어딘가 알카이브 하는 개념으로 하면 나 내가 볼때뭐 웬만한, 웬만한 그냥 해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퀄리티가 안 좋더라도 뭐해 놓고 나중에 나중에 오히려 이제 포인트를 봤을 때어 요런 내용들 사람에 관심이 많은데 뭐 그때 다시 그걸 뭐 리에디팅을 하든 뭐라도 할수 있는 이게 거.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말해 되나? 하여튼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 갔을 때 그 멤버들이 있으세요 디자인이랑 테크놀로지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희찬 형도 포함되고 해가지고 같이 저희가 약간 그 어떤 아카이브 혹은 데이터베이스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이랑 테크놀로지랑 같이 연관돼서 뭐 글도 쓰고 뭐 프로젝트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들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글 그런 책도 같이 만들고, 여러 가지 뭐 튜토리얼도 만들고, 이런 계획을 잡으려고 다 같이 으쌰으쌰 했으나, <웃음> 지금은 저 혼자 덩그라니 남고, 아 다들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이제 에너지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규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음. 주제들 할때 그냥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이면, 내가 볼때 웬만한 주제는 다 그분들도 본인들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음. 저도 뭐 오히려 되게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인풋이 음. 생겨 가지고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될것 같아요 너무 남주씨가 어깨가 무거워져서 그렇지 저는 아, 맨날 와가지고 떠나기만한데 항상, 항상 이것저것. <웃음>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짓씨 그래, 말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응. 만든다고, 이런 거 좀, 요즘에 응. 그런 에디팅, 그 AI 에 지금 그렇게 거. 해놔서 이 정도로 지금 올리는 <웃음>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더 <웃음> 시간 많이 나오고. 진짜 저는, 진짜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쉬일 날도 거의 뭐,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씩 작업을 계속 하니까. 근데 저도 알아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수할 수, 할 수, 할수 아, 말, 기억이 안 나요. 언제까지 할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생각해 놓고 있는 게 있는데 좀. 아무튼 뭐, 아무튼 예, 뭐 질문 주신 분도 감사드리고 또. 근데 솔직히 답변을 제대로 못한것 같아서 좀 제일 심심하긴 하다. 너아 근데 형은 되게. 삼천 불을 흘러가고 딴 얘기하고 삼천 불 흘러가서 딴 얘기해서. 정확한 타겟을 맞췄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타겟도 잘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형은 그거에 생각나서 여러 가지 저변의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막 흥분한 거는 내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는데 그 마음을 아니까? 굉장히인 거 같아 그러니까 답변을 할수 있는 포인트도 사실은 모호해서 음. 더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이 많아지고 중원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되게 비슷한 거를 저 오늘도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도 느끼는 그런 포인트들이 음.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음. 항상 부딪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특히나 뭐 비밀이나 디지털 디자인 한다고 하면 뭐 누군가에게 눈에 가시로 보이는 부분도 여전히 시점상으로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그 네. 그, 그 형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상놈들이 하는 짓이라고. <웃음> <웃음> 여전히 상놈들이 네. 하는 짓이야. 네, 이, 이 질문하신 분도 아. 남주 씨가 말하는 그 포인트 에너지를 잘하셔서 네, 좀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거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나도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완전 뭐내거다 엉망 어딘가 다 이렇게 고 이거하자고 할지도 몰라. <웃음> 그럼 이제 나는 또, 또 이제 있지. 또 뭔가를 또 찾아야지. 네. 항상 뭐 이것만은 나의 일이 아니니까 사실은 뭐 크게 실망하거나 이런 건없어요 솔직한 심으로 음. 나는 뭔가 이렇게 내가 하던 거 이전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면 뭐, 뭐 남씨 말한 것처럼 뭐 어쨌든간에 이번 이번 기회를 통해 만약에 하게 되면 음. 이걸 통해서 내가 그 다음 번에 됐을 때는 내가 정말 이거를 딱 누군가에게 이건 이게 장점 이게 이게 단점 음.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경험이 되잖아요 음흠. 그렇게 보고 가야지 지금 그쵸. 어쨌든 네 질문자 그 질문 감사드리고 굉장히 장문의 질문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또 희찬이 형과 함께 아, 또 재밌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래, 음. 나중에 뭐 다들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지 모르지만 전화통 같은 걸할수 있으면 그래요 <웃음> 나중에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좀 그런데 제가 라이브도 나중에, 생각을 네, 해보고 네, 나중에 있는데 나중에 게 가능하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그래. 그리고 좀더 만약에 솔직한 얘기를 또 하나는 완전 더, 더 스페시픽한 문제를 갖다 혹시 얘기해 줄수 있으면 좀 이렇게 애둘러 설명 안 하고. 이 파일에서 이게 안 되는데 풀어주세요. 파일을 던져. <웃음> 진짜 왜다이나모유저을 같은 것처럼. 뭐, 그래서. 그거 시작하면 형 그래. 진짜 답안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끝도 없긴 하지만. 네, 끝도 없어요. 힘들어요. 그냥 하여튼, 그래요. 뭔가 되게 그 같은, 같은 그 말을 잘해야 돼. 어.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뵈요. 네. 안녕.